폼 잡고 이게 지금 남자 와이사스 가지고 브라우스를 만든거예요 브라우스를 만든거예요 아주 멋진데요 온라인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웬만한 여자들그 브라우스는 못지않습니다 피피선도 안주고요 그냥 품만 잘라냈어요 품하고 기장하고 암홀라고 소매장하고만 쳐냈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거울 한번 봐보세요. 거울. 예, 아주 좋습니다. 저한번 찾아보세요. 예, 마음에 드세요? 아, 엄청 마음에 드네요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예, 그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으로 또 하나 해 드릴게요. 와이사스로이. 예. 와이사스를. 예. 이게 지금 남성용 와이셔스거든요 제가 입던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 브라우스로 한번 고쳐보려고요. 고쳐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고치려면 기장을 먼저 잘라야 되겠죠. 기장을 자르는 곳에 패시로 이렇게 해고요 그래서 자가니. 많이 오면 안된다 자고는, 이 자고는 빠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치고. 잘라일 만큼 표시되면 한참 안으로 들어도 되고요 양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줄일 만큼만 표시만 하는 거예요 이 내고요 기장 표시했죠. 예. 표시했으니까 그냥 빼면 됩니다. 맨 먼저 기장을 먼저 잘라내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예. 뭐 여성 브라우스만 해도 칼라도 떼어내버릴 거예요. 이걸 그리고 차이나 칼라를 먼저 또. 기장을 먼저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도시가 어디 쪽에 있는가 이쪽에 있는가 도시가 기장을 먼저 잘라낼 겁니다 기장은 일자로 만들까요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데 집어넣도 되고 지금 르라고 표시해놓는 점이 지금 무너지던데 어, 자른다고 어,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가 지금 아픔이 몸이 뒤로 지금 새겨진 그런 체형이에요 체형이 그래서 여기서 라운드를 약간 주, 주, 줬습니다 라운드를 좀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대로 잘라보면 된대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있요 그냥 잘라야겠죠 이제 품을 자를 겁니다, 품. 품을 자를 건데. 보니깐요. 필리 하나 찔려있었는데이 카우스는 그냥 갈거예요 카우스는 그냥 갈거기 때문에 카우스는 이제 밑에 부분만 천의 부분만 뜯으면 되겠죠. 여기하고 주름 잡힌거 주름 양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하면 크게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은 빼야되기 때문에 이걸 빼야 되겠습니다. 안 뜯으면 은 주름을 빼줄 수가 없어요. 네, 끝까지 다 뜯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까지는뜯 귀찮으면 약간 뜯어지한 유지한 유지한 유지한 유지한 유지한 유지한 유지한 도지 일단은 한 유지한 유지한 유지지 모르니까 일지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똑같이 잘라야 되니까 두 개를 가졌어요, 와이사스를. 두 개를 가졌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또 다른 방법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자를 때는 밑에를 잘 봐야 됩니다. 밑에 잘못해고 잘라내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잘라낼 때는, 흙을 잘라낼 때는, 지금 여기에서 1cm씩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지금 기장을 줄일 거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선 소매를 이만큼 잘라내면 여기서 라운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소매를 어떻게 잘라내는지. 그냥 잘라도 될것 같아요. 여 기서 양쪽 2 c m 시 작만 낸다고 했잖아요. 아이사스 원망으로 브라우스를 만들어도 놔 이쁩니다. 아니면 아이사스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모아두세요. 모아뒀다가 브라우스로 만들어서 넣어도 됩니다. 품을 얼마나 잘라야 되는가? 천해야 되는가, 봐야 되겠죠? 이건 소매는 적게 놨으니까요. 똑같이 맞춰놓고 지금 여기서 이만큼 자르는,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판도 자르고요. 와이사스를 브라운으로. 상당히 멋진데요. 여기 지금 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암호를 만들어줘야 줘야 되잖아요, 암호를. 암호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양복도 할때 이렇게 암호를 재해야 되나요? 양복은 어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양복을 할줄 알면은 이 정도는 넣어서 끊어겠죠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고로 하면은 다 하고 빨래를 해야되는데 다 똑같이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좀 봐야되니까 빨아서 을 놓고 잡고 이렇게 이거 완성선이에요. 이만큼 줄일 거예요. 그럼, 그럼 아무 자를 대고 아무 자가 이렇게 된 쪽이 앞쪽입니다. 여기는 뒤쪽 아무 이쯤 줄일 거예요. 이쯤 이렇게. 이건 완성선이 아니고요. 잘라져 나갈 양입니다. 시접이 포함된 거예요. 여기가 좀 너무 이렇게 시접을 포함됐다고 했는데 여기가 네, 네, 좀 쳐주겠습니다 조금 많이 남은것 같아요 남자끼랑 매장 와이사스도 아 여기가 뒤쪽이 네요 여기가 앞쪽이 고무 찰가가 있습니다 눈이 앞핸되겠죠 근데 와이사스라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가 앞쪽이야 여기가 뒤쪽이잖아요 앞쪽은 조금 더 파주고요 뒤쪽은 <웃음> 좀덜 <웃음> 파주고요 그러면은 지금 암홀이 얼마 나오나 한번 봐볼게요 암홀리 맞춰서 소멸 재단하면 되겠죠 10인치 10인치 4분에 10인치 4분에 이제 보니까 항상 써놓습니다 10인치 4분에 써놓고 이제 앞판은 재단 다 된거잖아요 이제 소매만 지금 이건 쳐낸다고 지금 이만큼 해놨습니다. 내가 총 사이즈를 재놨기 때문에 이거 빼는됩니까 이거 빼야되겠죠? 여기만 한 거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다음 작업할 때는 또 하나를 더가져왔때게요 작업할 때는 조금 더 모양을 내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포함해서, 카우스를 포함해서 얼마냐면은 51cm입니다, 51cm. 카우스가 5인치와 모임지관. 여기죠? 5인치와 51cm 터맥기장이 51cm입니다. 여기에서 터맥기장 이렇게 보면은 지금 소매가 입었을 때는 입었을 때는 위 오른쪽이잖아요 여기 뒤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소매잖아요 근데 여기 앞판이에요 여기, 여기 갬벌붙인 데가 뒤쪽입니다 소매가 이렇게 달리니까는 앞쪽에다가 이렇게 앞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 장을 먼저 쳐줘야 되겠죠. 이 장을 쳐주고 옆을 치는 거예요. 색연계 등과. 아까 보니까 아무리. 색연계 등과. 지금 계속 이렇 짝짝이네, 이렇게 보니까. 응? 이게 이렇게 짝짝이네. 여기가 지금 여기 앞판이잖아요. 이쪽 앞차, 앞판. 안쪽에다 가이에요 여기도 여기 안쪽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금 얼마나 옵니까, 소매 마무리? 9인치. 1 3인의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소매 진동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진동을 보면은, 3인치 밖에 안 됩니다, 3인치 이게 열유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맞춰가지고요, 일단은. 기장을 쳐내고요. 아, 옆에를 좀 쳐내고, 쳐내주고요. 쳐내기 전에 그렇게 그려가지고그그면 그게 힘드니까. 그려가지고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음에 기장이 여이잖아요 시접 없는 겁니다, 이는 시접 없는 건데, 지금 아홀리1 4분이에요 14분의 1.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지금 통은 적잖아요, 지금. 1 4분이니까좀 늘려서 가고도이 정도는. 14분의 1이네요. 조금 더 올리면은, 기장 올려도 올릴 때가 없어요. 이쪽에 양이 없기 때문에 몸판을더 쳐줘야 되겠습니다. 소매를 달면서 양쪽을 빼주면 됩니다. 1사번에 이렇게 해놓고 1인치가 좀 큰데 1인치가 크잖아요. 여기서 이쪽고 이쪽 아파 판이잖아요아판을더 쳐줘야 되겠죠? 그냥 표시해주고 되는거요 여기가 지금 앞판이니까 앞판을 더 잘라줘야 되겠 죠 가위로 그대로 합니다 이쪽 맞췄고 이쪽 맞췄고 더 아, 쳐줘 여기서는 앞판이니까 더 쳐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렇게 사이야 앞으로 가면 은 앞에 채이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바판이 좀 적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파져도 되는데 이것은 와이셔이기 때문에 브라우스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양을더 내주려면 은더 파주면 됩니다 좀 불편하겠죠 조금만 더 차지 아, 이거, 드가 돼서 잘안 됩니다. 가운데 중앙을 표시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열량이 너무 많않아야 지금, 이쪽에. 열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 쳐주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암를 끝부분에 치면 안 되잖아요. 소관이 젖혔기 때문에. 이정도에 그 쳐버리겠습니다. 여기도 라운드로 좀 쳐야 되겠죠. 여기로 네. 박혀놓고. 손에 닿으면서 이것이 몸판을 더쳐내겠습니다 이제 부 표시해주고요. 해결되 <목소리도> 소매를 소매 3부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달아가지고 밑으로 빼서 몸판을 쳐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뜯어내야 되겠죠. 이것을 여기 여기 1 빼낼 때는 0 100 100 100 가지고 일면은 밝 <sussurra> 제가 아까 소매 체다 하면서 중간 표시를 해놨잖아요. 소매도 중간 표시하고, 몸판도 중간 표시하고. 얼추 맞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뒷판도 한번 보겠습니다. 뒷판도 얼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아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만 박으면 되겠죠이 양쪽이 많이 잘라내려서 열량이 별로 없습니다. 죽으면 한, 내가 봤을 때 얼마 안 잡아도 될것 같아. 지금 정도 박을 거니고 1인치 정도 주고. 저쪽에 가서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스테이치를 놔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부분이다. 다리가 흔들잖아요. 언제싹 작아? 다리가 항상 바르기 할 때는 한를바 받고, 원단이 얇은 체이잖아요 그래서 11방으로, 바늘을 11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요이렇실시잘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나옵니다, 실버시 위시를 조금 당기는 것도 같은데.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을 약간 짜기 때문에 거기 아줘야 되잖아요. 추가 있어서 자 틀어 가아야 되겠죠. 그가지고한줄더 박고. 중앙부터 다, 이렇게, 중앙한번 지금 나무는 빼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몸판을 위에, 손해가 위에서 늘어나면서 그대로 바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밑으로 빼주면 됩니다. 카카린 조정이 성도안 돼서, 이쪽에 반인치 뺐잖아요.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이쪽도 반인치 빼야 되겠죠? 그래서, 박다가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다시 박는 거예요. 이놈이 맞춰서 자연스럽게 다으면 되겠죠, 이렇게. 어머나 좋았습니다. 좋았으니까 스테이치를 놔야 되겠죠. 원판쪽으로 한번 꺾어가지고 밑에를 당겨주면서 위로 이어, 이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밑에 지금 손가락이손가락을 당겨주는 거예요 위에치은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왼쪽 소면은 여기가 반쪽이기 때문에 주름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소면은 이쪽에서 안으로도 안 집어넣고요 그대로 가면 됩니 나머지 주름은 뒤로 빼면 되겠죠? 뒤쪽으로 넘어가게끔 왔으니까. 이 뒷주름은 뒤로 한 번에 넘기면 됩니다. 너무 양이 줄름 양이 많을 때는 두 개로 잡아야 돼요. 하나로 잡으면 안 돼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줄름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밑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빠지면 안 되고요. 위에서도 빠지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한2인치 정도 되죠. 에? 나중에 저쪽 박을때도 1인치 정도 끼워야 됩니다 양쪽이 똑같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야 되겠죠. 아2 1인치 정도 떨어졌을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여기서 한 1인치 정도.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다음 또와이샤스 하나 있는데, 그건 또 연구에 연구해서 를 한번 심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달려가지고 입혀보고요. 싹 다렸습니다, 제가. 싹 다려서. 다리 다리 있으니까 입어보기만 하면 되겠죠 이제 네, 폼 잡고 이게 지금 남자 와이사스 가지고 브라우스를 만들고 브라우스를 만든 거예요 아주 멋진데요 온라인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엠마는 여자들 그 브라우스 못지 않습니다 피피선도 안 주고요 그냥 품만 잘라냈어요 품하고 기장하고 암홀라고 소매장하고만 채냈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주 훌중합니다 거울 한번 봐보세요 거울 예, 아주 좋습니다 저 한번 쳐다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엄청 마음에 드세요 예, 만라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